현남에서 더 어른. 현남에서 더 결혼. 이, 이해부터막 자식을 낳고 막, 어?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낳고, 한 20년 지나가지고, 그 자식이 또 어른이 돼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어?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한 100년 동안 자식 낳으면 얼마나 나을 것 같아. 응? 무지하게 나올 거야. <웃음> 아담과 하와는 100년. 2년에 한 명씩 난다도 해 50명이겠지만, 그동안에 한 20년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리고 21년째도 또, 그때, 22년째 또, 또태어나 데도 또 자식을 낳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 본의로, 본의로, 이렇게 불어나면, 한 100년 정도 되면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들이 자식 낳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100년 정도 되면 얼마나 될것 같아, 사람이. 이미 무지한 숫자가 됐을 거야 무지 많은 숫자가 됐었더라고 응? 조금 생각해보면 이렇고 거기에다가 응?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 930세까지 살아 그리고 800년 동안 1 3 0세 자식이 갖고 판... 죽기 전까지 도 계속 자식이 나와 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 했고 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음이라고 했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하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이 가인의 표도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막흩어져 살고 어, 그랬을 것이다 보는 거지.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지? 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변명을 드러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으나 어,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 흑병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다 뭐이 이 주장을 했잖아 내가 보기에 음, 신천지에서는 뭐 6개월만 되면 성경을 통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엉터리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2, 3년만 돼도 신천지인들에게 뭔가 물어봐 가지고 할 그런 단계는 넘은 간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러, 이러이러한 설명을 듣고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이것과 충돌되고 모선되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몇 년이나 지나면서 다공부 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 정도의 정인가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왜? 그, 배우고, 알고, 어떤 면을 보면, 몇년 됐으면, 초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렇지. 가서, 아, 물어봐도 돼. 그건 되지만, 가서 물어봐야 할 필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미 거기에 가, 거기에서 배운 것을 확신을 하고 확신을 했단 말은 흔들림이 없이 응? 이거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이걸 다시 그런데 전혀 생각 밖으로 오이 알고 아,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야. 가서 다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나? 잠이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응? 분명 것들이잖아. 응. 아담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육체만 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다는것 응.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 스스로의 또 모순이 돼 수도 없이 또 충돌을 해 응. 셋째 날에는 난 풀과 각종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있는 각종 나무는 각종 성도라고 가르치잖아 아담이전에성도가 없었다며 아담은 여섯째 날 창조됐고 여섯째 날. 셋째 날에 창조된 채소와 어, 열매 맺는 나무는 성도라며 그럼 어떻게 해? 또 충돌하지?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기가 없어, 그래서 생계가 없어서 흙덩이 뿐이라며 바, 타락한 인간들만 있는데 어떻게 성도가 나오냐고 이해하지? 확실 이해해? 혹시 지금 응. 이거 어떻게 해? 응 이건, 이건 이제 내 천지창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해 놓은 거야 응? 이사야 40장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을 풀 또는 채소로 비유했다. 이사야에서는자 후대인데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문맥에 어떤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되냐고 그게. 네? 넷째 날에 만든 해, 달, 별은 야곱의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을 가르친다. 아니 선민이면 또 성도잖아. 또 <웃음> 아니 아랍 이전에는 성도가 없었다며. 성도가 있었다 그러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다 하고 해버리니까 또 충돌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흑경이다 이랬잖아.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응? 그런데 성도라고 해면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잖아 어떻게 생각해? 왜, 왜 도대체 신천지 안에 있으면 이런 걸못 볼까? 왜? 거기서 가르치는 것에 세뇌가 돼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려. 거기서 색칠해준 안경을 끼고 보는 거야. 이행과 실상. 그러면서 다 비유로 다 봐봐. 근데 비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 좋다. 그 엉터리지만, 그 엉터리라는 것도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스스로 모순이 돼. 그냥 모순투성이야. 말이 안 돼. 근데 왜 이런 걸못 봐? 지혜를 잃어버려. 지혜를 잃어 미련하게 돼요. 아니,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왜바보가 되냐고. <웃음> 다섯째 날은, 날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고기는 성도면 아니, 성도라는 물고기도. <웃음> 성도는 말씀이 있는 자잖아. 응? 아닌가? 내가 틀렸나?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담 이전에 성도가 없다. 저, 기 하나님 의 말씀이 없어. 다 흑덩이 뿐이라며. 그러면, 스스로 자폭한 거야, 자폭이야, 그냥. 아덕! 아덕! 새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다. <웃음> 어, 한통 비유와 실상. 사전에도 없고, 성경적이도 아닌 그런, 그런 실상. 그 렌즈로 보니까 다 그냥 비유로 보이니데 비유로 근데 그 비유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냥 모순돼 모순투성이야 그냥 <웃음> 이런 식이면 <웃음> 아담이 최초의 성도였기에 그가 성경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채소나 응? 물고기도 다 성도라고 해 <웃음> 이게 모순이잖아 그러면 채소가 성도라며. 근데 채소를 하나님께서, 뭐야? 아람에게? 식물을 주셨어. 먹고 살라고 했다고. 채소가 사람이면, 사람 잡아먹고 살라고 한 거야? 하나님 아람 보고 식인종 되라고 한 건가? 하나님이 가르쳐서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표준 새번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먹을거리. 신천지 논리를 대입하면, 하나님은 아담보고 식인종대라고 한 거야.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한쪽 다루로 이제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저, 크거니까 잡아먹으면 되겠는데, 내가 못 잡겠더라고. 음. 그거는 내 앞에서 검증하는 음. 니람들 눈에 발표가지고 불쌍해서 못 잡겠더라고, 내가. 그 동네에 여기저기, 그다가 먹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 놔뒀다가, 그래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먹었거든요 음. 닭도 몇 마리 내가 묻었어요. 사, 그, 그 옛날에 그 닭도 못, 닭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사람들이 그, 그 선비 연약한 유생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웃음> 이야기 나왔는데, 아이고, 장장 내가 잡으려니까 불쌍해서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식인용대라니까. 그게 자기란 하나님이요 그, 원래 그동 대입하면 그래네 얼마나 엉터리야. 아님 이젠에 성도가 없었다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것도 다 엉터리야 그냥. 그냥. 통째로 다엉터리다 다, 다. 그러니 내가 책을 쓸때 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 이게 하도 엉터리야.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너무너무 엉터리야. 너무너무 엉터리야. 네째는 만에 해달별은 야곱을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선민을 가르친다 그랬어. 전혀 다른 사건, 전혀 다른 문맥에 나온. 이요셉의 꿈에 나왔던 거 아니야? 해달별이 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다 선민이다 이거야. 응? 이런 식의 해석이면 이자기 기도원이 그 보리떡. 그때 그는 기도의 칼날이라고 했잖아. 칼날 해석을 해줄 때. 응? 기도원이 봤던 꿈에 봤던그 보리떡을 칼날이라 그랬다고 어? 아 이런식을 예수님의 저기 응?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도 남겼던 그 사건에다 대입을 하면 사람들이 칼날 먹은 거야 그러면 다른 상황 응? 다른 물략에다 갖다가 대입을 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응? 아 이런식이면 새는또 영이래 그러면, 이걸 갖다가,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가, 비둘기 가지고 제사 지내잖아. 비둘기는 새니까. 그럼 새, 새는 0이라 그랬단 말이요? 에 그러면, 노아는,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0으로 제사 지는 거예요? 신나지가요, 비유로 볼게 있고, 안볼게 있다. 뭐 이런거로 말하면,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고 이래버리면, 비유로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고. 네. 창세계 1장에, 비유로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창세계의 그러니까 비유로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응. 근데 근데 그 비유로 바하할 이유가 어디 있어? 거기? 없잖아.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응? 이제 그, 그렇게 온색하게 그렇게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장세의 입장 왜 비유로? 뭐, 비유라는 신약성경의 비유는 비유하여 가라사대 하고 비유를 가르칠 때 이것이 비유인지 아닌지 그냥 알아. 문맥에서. 그리고 아까 뭐 역사, 교훈, 어, 뭐언 실상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역사 자체를 비유로 나타내기도 하고, 응?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 이삭 관계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비유라 그래 성경에서 실제면서 역사를 통해서 비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응? 비유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어 그렇잖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음 구성을 그 약속을 했어 구성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뼈를 쓴 것이 뭐야 응? 하가를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아 가지고 그게 자식이 태어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어서 못 믿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 이스마일이 아니라 너와 살아 살이에서 태어날 자식이 내 후손, 내그 상속자가 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100살 때 결국은 이삭을 낳잖아. 그런데, 오늘날에 이스마일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그 후손들의 전쟁이야. 음. 이스마일의 후손들이, 아랍족속들이야. 이스마일의 후손들이. 후손들이 싸워. 음, 하나님은, 그 어,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침묵을 하셔. 그 기간이 성경을 연대를 계산하면 몇 년인 줄 알아? 13년이야. 13년. 아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1 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응? 13년 동안 침묵하셔. 사나 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아. 근데 그것이 비유라고 그래. 신약성경에서 그 바울은. 그것이 오늘날까지 비유를 하그래 그, 그래가지고, 육체의 몸에서,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응? 지가 고안해낸, 그 방법에 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잖아. 오늘날도 어떻게 그 이삭의 후손들을,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괴롭혀. 그것이 그들의 가시야, 가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응? 했던, 그것이 아브라함의 범죄지, 범죄. 역사를 통한 비유도 있어. 근데 뭐 역사 교훈 교훈을 통한 비유도 있고 얼마든지 또 교훈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도 하고 얼마든지 그래. 내가 이첫 번째 책에다 다, 다 써놨어. 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웃음인 것인지.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응? 그, 그 보험관 교재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터인지 그걸 내가 다써 놓은 거야. 그, 역사를 비유로 가버리면 역사가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사라져버린다고. 음? 응? 그 비유함에, 그니까, 러 그, 비유를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 역사는 직설법 형태로 나온 거야. 이게, 창조하시느라, 말, 만드셨다. 다, 이렇게 했더 근데, 직설법을 비유로 해석을 하든지, 비유를 직설법으로 해석을 하든지, 중대 문제가 발생. 이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 그래. 이것이 결정적 증언, 증거라고 그랬거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그래. 그래서,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담에게 그를 낳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몸을 이루라고 하셨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라면 어찌 그 부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성경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천지창조에 끊어놨다고 진짜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성경에 아담의 부모가 있다고 했는가 <웃음> 남자를 성경에 남자라는 단어를 아담으로 바꿔치기려는 거야 이게 야배꾼이들이 하는 거지 이러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이 이렇게 됐지. 남자라고 그랬지. 응? 아담이 부모를 떠나 조금 전에 여기 어.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를 낳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이렇게 네? 창세기 2장 78페이지 이렇게 해놨다고 여기, 여기 보면 뭐가 있겠네 여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부모를 떠나 근데 창세 2장 2 4장은 그렇게 돼 있나? 아니야. 전해달라. <웃음> 이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으로 와. 야발 분들이 하는 거야. 바꿔치기 한 거야? 바꿔. 바꿔치기. 바꿔치기. 지난번에 <웃음> 내가 이긴 적아니라 <웃음> <웃음> 아, 다, 아, 그전통훈 씨에는 다그가르치고 있었잖아. 근데, 게시받아 처음 가르치는 양이 돼. 근데, 전도가 한 10년이나 있었으니까, 거기서 해워가지고 야, 가르치는 거잖아. 백진작. 야바이야 이거. 이거, 바꿔치기야. 근데, 아담이, 아담과 하고 자식 나오면, 그래, 자식들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그, 안에, 해가지고 이제 독립해라. 이, 이야기잖아 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산다. 그이야기야 무슨 아담의 부모가 있어. 원아이는, 아담이야, 아담. 아담. 아담. 여기는, 그냥 남자를 가르치는 이슈라는 단어야. 여기, 여기가. 음. 응? 음. 단어가 아,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그죠? 음. 히브리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왼, 그, 오른,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기여 오른쪽에서 이렇게, 있, 이렇게 있잖아. 근데 히브리아는 이쪽에서 잘읽는 거다. 전혀 다른, 단어도 달라. 이게 속인데, 속이. 사기꾼이야, 이러면. 사기꾼이 속아 살았던 것이 웅통하지 않아요? 음, 이런, 음. 이게, 명명 몇 개가잖아. 명명 몇 개가. 왜 이렇게 바꿔치기를 야거의 꾼이잖아 네. 맞아. 이런 걸 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명명 몇 개가 돼. 응? 근거가 있는데 다책으로 나와버렸는데, 빼도 박지도 못하지. 사람은 실수도 할수 있고 응? 모를 수도 있어요. 인간이랑 그래. 보해사는 단 하나도 실수하면 안 돼. 진지해. 응? <웃음> 이게 상담할 때 개별 상담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집단 상담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왜 그러죠, 알아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라도. 다 같이 하는데 억지 쓰는 것이 보여 옆에서. 아, 아, 아, 아. 그런 것들 보이면.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못 쓰고, 나는 그거 아니라는 생각은 나 선호 충돌을 하는 거야. 음. 집단 상담을. 한꺼번에 해도.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집단, 집단 상담을 할때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어떤, 어떤 때는 군중 심리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하면, 스스로에게 이제, 억지로 못 쓰거든. 개별로 할 때는 막,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줄 알아, 이렇게 상담을 하면, 처음에는 막 토론하고 해볼 듯이 해, 나 <웃음> <웃음> 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지나면 이제 안 되거든. 모델에 들어가 이제 그 단계들이 있거든. 근데 집단으로 해버릴 때는 그게 안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오 아닌데 아닌데. 그걸 지켜보니까 깨져나오 그러니까 저 저기 지명한 감사 저. 인터넷.